안녕하세요 신과 사랑에 빠진 크리스입니다 신사크의 크리스입니다 66th love letter 신은 다양성의 끝판왕 신은 다양성의 끝판왕 끝판왕이라는 표현 아시죠 여러분 특히 어린 시절 오락을 하셨던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저도 한때 이제 영어로 알케이드라고 하죠. 아케이드뭐 제가 어렸을 때 미국에 살았던 건 이런 건 전혀 아니고요. 예. 다 이제 배운 것이고 동네 오락실이 있었습니다. 저는 서울의 반포라는 소위 파라군 지역에서 중학교 때까지 이제 선생님들한테 엄청 맞아가면서 그 공부 지옥 가운데 있었는데 공부를 뭐 딱히 그렇게 잘하는 것도 아니었고 어. 처음부터 세네요. 옆으로. 당시 유일한 낙이 오락실이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한 50원인가 넣으면은 어이 끝판왕을 깰 때까지 가면 뭐 되게 오랫동안 오락을 즐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오락은 <웃음> 얘기하면서 좀 한심한데요. 어떤 오락들은 어 이제 다 외워 가지고 끝판왕의 약점이 어딘지를 알아내서 그깐대토가 방식으로 열심히 이렇게 공격을 해서 끝판왕을 깨고 다시 처음부터 돌아가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오락실 주인 사장님이 돈을 못 벌잖아요. 그러면 50원을 다시 조용히 이렇게 올려놓고 너 이제 가라. 다른 사람도 해야 되지 않겠니 어떤 때는 50원을 몇 개를 주면서 너 이제 가라. 이런 경험도 있었던 것 같아요. 어, 그런데 뭐 제가 모든 오락을 잘했던 건 아니고 이제 몇 가지. 예. 아, 그게 다 돈입니다. 어린 그 용돈을 다 거기다가 어 심하게 얘기하면 꼬라박으면서 어그 끝판왕을 깨기 위해서 어 오늘 이렇게 처음부터 옆으로 세고 있네요. 근데 신은 다양성의 다양성의 끝판왕이다 이런 얘기를 오늘 창세기 1장 29절 제네시스죠 제네시스 Genesis 1:29. All kinds of fruit and grain. All kinds of fruit and grain. 모든 종류들의 어, 과일과 곡식들 All kinds of라는 이 표현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어, 요즘에 제가 어떤 다양성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 굉장히 특별한 계기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제가 오늘 사진으로 올렸던 것은 제가 홍대 쪽에서 이제 카페를 한다는 얘기를 자주 드리는데, 어, 저는 정말, 어, 무슨 다양한 음료나 다양한 디저트를 무슨 전문가가 전혀 아니에요. 어찌 하다 보니 하여간 이제 카페를 하게 되었는데, 아, 제가 이제 주변에 좀 이제 출퇴근길에 일부러 이제 걸어서 도보거리로는 약간 집이 먼데, 그래도 이제 다른 가게들은 어떻게 하나 궁금해서 이렇게 걸어다니면서 아저 카페는 정말 멋있다 정말 다양한 카페들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다양한 컨셉의 다양한 인테리어에 다양한 디저트에 다양한 메뉴에 그런 카페들이 특히 홍대가 지금 뭐 1등 상권이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지금은 뭐 거의 다 코로나 이전부터도 사실 붕괴 조짐이 있었는데 자영업자, 자영업자들이 많이 힘든 시기 보내고 있잖아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뭐빈 가게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 그런 와중에도 어쨌든 다양한 그런 카페들과 디저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저의 눈을 좀 이제 가장 잡았던 그 디저트 카페 저도 아직 가보지는 못했어요 조만간 한번 가려고 하는데 어 거기 사진을 제가 오늘 여기 올렸습니다 어, 그 프랑스가 디저트가 발달되어 있죠 가게 이름이 프랑스 무슨 말인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저는 어, 그 디저트 카페를 지날 때마다 저는 다양한 그런 약간 타르트 모양인 것 같은데 다양한 재료로 다양한 색깔로 이렇게 다양하게 이 쇼케이스에 진열되어 있는 그걸 보면서 참 기분이 좋아져요 아 고르는 재미가 있겠구나 예, 조만간 가보고 맛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쩌면 어 우리가 다양한 거를 마치 뷔페 같은데 가서도 일반 그 하나의 그 하나를 잘하는 맛집에 갔을 때 즐거움이 또 있고 다양한 종류의 음식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부페에 갔을 때그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 어 우리가 다양성을 좋아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를 만든 그 신께서 다양성의 끝판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을 요즘에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어, CV는 일장이 29절에 I have provided all kinds of fruit and grain for you to eat. I have provided all kinds of fruit and grain for you to eat. 예. 아이는 당연히 여기서 하나님 신이시겠고요. 신께서 모든 종류들의 과일과 곡식들을 우리가 먹을 수 있도록 제공을 해주셨다는 거죠. 음. The message는 Then God said, I have given you every sort of seed-bearing plant on earth. and every kind of fruit bearing tree given them to you for food 이렇게 나오네요 and every sort, sort도 t k i n d 와 f 같은 뜻이죠 every sort of seed bearing plant 씨를 어, 맺는 식물 또 every kind of fruit bearing tree 예. 과씨를 맺는 어, 그런 나무들 예. 실과라고 우리가 는것 같아요. 이때만 해도 그런 동물들을 죽여서 고기를 먹지 않았었기 때문에 최초의 창조 시기에는 이런 식물들, 다양한 식물들 식물들을 제가 찾아보니까 제가 구글링을 해봤어요. 이거를 하기 전에 놀랍게도 어, 사람들이 꽤 이제 기록되어 있는 알려져 있는 식물의 종류가 30만 종이 넘는다고 하고요. 동물은 150만 종이 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나요? 예. 우리가 죽을 때까지 사실 보지 못하고 죽는 동식 죽을 때까지 보지 못하고 우리가 죽는 동식물들이 존재한다는 것이고 이것이 기록에 남겨진 것이 이 정도니까 아직 어딘가에서 인간에게 발견되지 않은 동물이나 식물이 반드시 있지 않겠어요? 어, 그러니까 이런 숫자는 참 경이롭죠. 신의 다양성이 과연 그 끝이 어디인가? 다양성이 끝판왕이라는 제목을 잡은 이유를 여러분 이해하실 것 같아요. 음. 또 제가 가장 경이로운 것은 사실은 너무나 다양한, 다양하게 생기고 다양한 성격의 어, 사람들이에요. 사람들. 제가 이제 주로 이제 일하는 곳이 홍대나 홍대나 강남역 근처인데 영어를 가르치는 거는 강남역 근처에 제가 조그만 사무실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가르치고 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 어 너무 다양하다는 거예요. 예. 저는 정말 때로는 정말 정말 놀라요. 정말 위대한 어, 신께서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다양한 많은 사람들을 내가 죽을 때까지 다 도저히 만날 수 없는 이 많은 수십억이라고 하잖아요 예 정말 범접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진 것이 분명하시고 그 다양성은 역시 비한디스크립션이란 표현이 진짜 지금 딱 떠오릅니다 이건 제가 미리 적은 것은 아닌데 정말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Beyond Description 예, 어떻게 우리가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그분의 다양성과 능력이에요 음, 인간의 그외모와 성격도 다양하지만 지금 우리 저도 유튜브에 이거를 지금 채널을 한지 벌써 이제 예, 1년이 넘은 것 같아요 예. 어...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뭐 조회수나 구독자 수도 제가 숨겼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많은 이들이 유튜브 하는 목적인 그뭐 이윤 달성 예 여기 뭐 광고가 붙고 이런 것은 이미 저는 이제 포기한 지 한참 됐고요. 예. 한분 이건 두분 이건 좀 좋은 그런 영향력을 어 저도 어 이제 저의 부족한 것으로 어 쉐어 좋은 영향력을 끼치기 끼친다면 그거로 만족을 하려고 해요. 예, 그래서 너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지금 일주일에 한번 정도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유튜브가 정말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그 다양성을 뽐내고 있는 플랫폼이에요. 뭐 헬스면 헬스 트레이너들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 예. 그의스트로인들에게 우리가 묻지 않습니다 당신은 왜 이렇게 수학을 못합니까? 그런 질문을 한다면 s t u p i 멍청한 거겠죠 예. 또 축구 전문가들 제가 축구도 좋아하거든요 그럼 축구 전문가들 또 있습니다 떠오르는 예, 탁구를 또 제가 레슨을 오래 받을 정도로 가장 제가 실제, 실제 몸으로 하면서 제일 좋아하는 게 탁구인데 몇번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저는 탁구 경기를 본다는 거예요. 어제도 봤어요. 예. 네. 아마추어도 보고 프로페셔널 선수들 것도 보고 어 이렇게 막 혼자 막 생각을 한다는 거죠. 나 저렇게 쳤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뭐 먹는 거 먹방이 굉장히 인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뭐 고기 하면은 벌써 뭐 정유광이라든지 무슨 떠오르는 사람들. 최근에는 또그 전직 작곡가였다가 스테이크 먹방으로 유명해지면서 또, 이태원에 스테이크 전문점을 차려서 대박을 내면서 유튜브까지 찍은 돈스파이크가 또 있습니다. 예. 어, 아마도 작곡은 재능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스테이크를 본인이 누구보다 전문성을 갖췄다고 좀 깨달은 것 같아요. 돈스파이크가. 그래서 최근에는 그 유튜브 들어보니까 가 전직 작곡가라고 자신을 소개를 해서 좀웃기더라고요 예, 작곡가로도 굉장히 커리어를 갖고 있는 돈스파이크가 자기가 이제 전직 작곡가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스테이크에 뛰어든 예, 거기서 뭔가 근데 진짜 저도 아직 안 먹어봤지만 돈스파이크가 만든 스테이크를 언젠가 먹으러 갈것 같거든요. 볼 때마다 뭔가 다른 것 같고, 뭔가 정말, 뭔가 정말 좋은 쪽으로 다른 것 같고, 맛있을 것 같고, 뭐 가격은 비싸겠지만, 돈값을 할것 같고, 이런, 어, 그, 많은 고깃집이 있지만, 그 다양함들 중에 또 돈스파이크가 가지고 있는 그 다양성을 저도 인조 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거죠. 예. 어, 여러분, 자연도 그렇고, 인간도 그렇고, 인간의 재능들, 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신을 알게 되면 알수록 우리가 자연을 볼 때나 또 자연을 다스리라고 또제 오늘 성경 번역본의 인상적인 표현은 Be r e s p o n s i b l e 에요 그러니까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리더로서 Be Responsible for everything. 예. 모든 거에 대해서 Be Responsible. 책임을 우리가 줘야 된다. 굉장히 책임감을 갖게 되는 표현을 신께서 음, 모든 창조물의 리더인 인간들에게 또 하시는 것도 인상적이고요 근데 하여튼 신을 알면 알수록 좋은 쪽으로 나쁜 쪽 말고요 좋은 방면으로 다양성을 즐기게 되고 건전하게도 다양성을 즐길 수 있는 방법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추구하게 되고 또 끊임없이 그런 것들을 배우고 싶은 마음도 들게 되고요 어, 오늘은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음, 저는 교회도 이런 다양성이 좋은 쪽으로 정말 끝판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예. 신께서 다양한 재능들을 주셨거든요 음악의 재능, 미술의 재능 어떤 사람들은 행정, 페이퍼 워크를 굉장히 잘하고요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걸 잘하고요 누군가는 들어주는 l i s t e n 이라고 하죠 예, 스피킹 스킬도 있지만 또 퍼블릭 스피킹 스킬 사람들 앞에서 잘 얘기하는 것도 그런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어, TV에서도 생활의 달인들 저는 어떤 면에서는 이 다양성의 끝판왕들이 생활의 달인들에 나오는 분이라고 생각해요 자기에게, 자기의 재능을 좀 활용해서 재능이 물론 있어야 돼요 자기의 주어진 일을 장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정말 그 재능을 극대화시킨 분들이 생활의 달인들에 나오는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분들은 정말 뭐 단추를 달고 하찮아 보이는 일일지라도 정말 우리가 존경할 수밖에 없는 것이 어 나는 저렇게 못하는데 저 단순 작업도 정말 성실하게 정말 때로는 수십 년 동안 그런 걸 하면서 스스로의 생계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가족들을 또 키우고 이런 거는 여러분 그거를 어떻게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어 그거로 벌어들이는 소득이 크지 않다고 그사람 무시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저는 없,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걸 무시한다면 그게 좀 생각이 잘못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음, 마무리하면서 음, 우리나라에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어, 우리가 굉장히 이 협동이라든지 조직생활 이런 것들 을 강조하다 보니까, 어, 은연 중에 획일성이 강조되는 문화가 있습니다. 사회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꿈꾸는 교회는 뭐 죽기 전에 할수 있을란가 모르겠지만, 좋은 방면으로 다양성의 끝을 저는, 끝을 가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모일 때마다 놀라게 되는, 어, 놀랍다 이렇게 신께서 허락하신 다양성의 그 아름다움 그리고 선한 영향력이 어디까지 갈수 있는지 그걸 끊임없이 추구하고 경험하고 개발하고 그런 공동체가 굉장히 어 신나지 않을까요 exciting 또 지적인 면에서도 interesting 좀 자극이 되는 굉장히 재밌는 그런 교회가 우리나라에도 좀 많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런 교회들이 있겠죠. 예. 어, 오늘은 좀 짧게 하겠습니다. 짧게 해서 좋으신가요?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